오랜만에 강좌영상을 찍네요 어 일단 제 계획들을 하면 해외에서 발리송을 사면 그 발리송이 우리집으로 오면 리뷰를 찍고 그와 동시에 강좌를 재개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좋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면 발리송이 아직도 안왔어 그래가지고 어 일단 너무 어그 발리송이 올 때까지 강좌를 안 올리게 되면 너무 그 안 올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친구야 발리송을 빌려서 강좌를 즐겨보도록 할 겁니다. 어 그래서 강좌 하려고 일부러 레치도 만들었고요. 어 오랜만에 하는 강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고야 트위스터라는 기술을 강좌해보도록 할 거고요. 음, 일단 어떻게 하냐면 세이프 핸들 해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립 체인지 2번 하듯이할 건데 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원래 그립 체인지 2번, 2번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 이자세, 자세까지 자세 세이프 핸들 해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라이즌 타일을 하고 검지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립 체인지 2번은 그냥 올리는 거였죠 검지랑 엄지랑 잡아서 올리는 거였는데 트위스트는 달라요 중지를 내리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검지랑 중지랑 이렇게 잡고 있죠 근데 여기에 엄지를 주는 거죠 엄지 손가락을 여기다가 둬 줘요 그런 다음 이렇게 이렇게 젠로브 하듯이 썸체플린을 한 바퀴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만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이 상태죠 이 상태인데 일단 이거를 꽉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회전을 못 주니까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어떤 느낌이냐면 스위 핸들이죠. 스위 핸들을 검지랑 엄지랑 잡고 나머지 있는 세 손가락은 그냥 감싸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엄지손가락 있죠. 얘. 얘를 안쪽으로 넣어줘요. 안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있죠. 이거를 그 상태로 젤롤로버 자 이게 트위스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다 왔네 자 이렇게 되는 게 트위스터죠 자 다시 자 여기까지는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중줄이 되셔서 엄지로 이렇게 잡고 엄지랑 검지랑 잡고 회전을 줘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잡고 있었죠 그런 다음에 엄지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 엄지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젤롤로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트위스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어려워 하시냐면 뭐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젤롤로버로 내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에서 팁을 드리자면 아이쿠야 날라갔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 핸들이 어, 이런 식으로 잡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잡고 있었는데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었으면 메쿠야 이렇게 잡고 있었으면 이거를 이렇게 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무튼 엄지손가락을 넣어 주신 다음에 젠로러버로 클로징하면 트위스터가 돼요 자 됐어 자 이걸로 강좌를 맞춰 보도록 하겠고요 음, 뭐 음,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어, 제 블로그에 리뷰나 이런 것도 많으니까 참고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으니까 팔로잉 많이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반려성의 정보 뭐 새로 나온 반려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올릴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정말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진짜 강좌를 마쳐보도록 하지요.